오늘 마지막 아니, 촬영입니다. 왜요이 하나, 둘, 셋, 컷! 너무 <웃음> <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웃음> 아, 마무리하게 되네요 아, 너무 고맙네 저는 굉장히 음,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이었고 촬영 기간 동안 다들 사이좋게 지내고 뭐, 따뜻하게 지내서 네, 참 기분 좋았던 작품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현장에서 네, 또 만날 수 있으면 꼭 만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효장 배우한테 너무 고맙고 항상 배려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많이 배우는 여장씨한테 너무 고맙고 다음 작품에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또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이 코로나 시기에 다행히도 무탈하게 작품 마무리 잘하는 것부터서 나름 만심이 되고 지금까지 바람피면 죽는다 많이 애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처록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습니다 네. 마지막 촬영 끝.